안녕하세요. 플루토스 건율아빠 주 g 트레이더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완연한 봄날씨입니다. 어디 정말 놀러 가고 싶을 정도의 날씨인데요. 자, 과연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 봄날이 올 것인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지 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시총 12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횡보의 움직임을 보였던 비트코인이 어,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소폭 반등하면서 움직임을 좀 속도 반단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 다시 5,100선을 탈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현재 시장의 흐름도 약한 강세를 보이면서 보이고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캐시가 전일 대비 약 9%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현재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코인도 강한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조정의 끝에 지지업을 항상 저는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상승률 12정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브리핑이었나요? 거기서 상승률 1위를 보였던 이 LAMB, 아, 랍, 선서저기 람바다라고 보이는데, 람바다 코인이라고 저는 부를게요. 이 코인이 현재, 어, 지난주에 강한 상승 이후에 약한 조정을, 비, 어, 받고 다시 현재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반등의 어, 크기는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은데 퍼센테이지로는 약 20% 정도의 어, 반등을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 아까 오전 텍스 브리핑 마이더로약 33%였는데 현재 전일 대비 약 20% 상승률을 보이면서 그래도 여전히 상승률 1위 종목의 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2위는 테조스 전일 대비 약 17% 18% 종목 어, 상승을 보이면서 뭐 상승 이후에 약한 조정이 약하게 보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뭐 피보나치 비율이나 이런 걸로 어떤 조정의 지지 지지선을 찾고 그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현재 보시면 상승률 12종목들이 대부분 뭐 10%에서 10%, 10 전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면서 어 현재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한 움직임들 뭐 이러한 약간 조정 후에 약간 반등을 보이는 그런 비슷한 움직임들 보이고 있는 어 사, 사, 상황입니다 그리고 7일 요약차트로 봤을 때는 음, NULS NUS 이 종목 주저항선 돌파 그다음에 월튼체인 어, WTC 역시 주, 주요 저항선 돌파 어, 그리고 어, 크립스닷컴크립스닷컴 역시 주요 저항선 돌파 그 다음에 피빅스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는 모습 이러한 종목들, 뭐 진리카도 그렇고요캔들차트로 어, 추가 매수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네, 하락률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ABPC 코인, 이 코인이, 어, 계속 하락률과 상승률, 어, 12종목 중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뭐 하는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뭐, 듣기로는 다단계 코인이라고 좀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자주 출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상승세 이후에 계속해서 연일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대비 약, 어, 한 6.5%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하락률 1위에 올라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엔진코인이 어, 전일 대비 역시 한 6% 정도 네, 상승 후에 조정이죠. 조정세 받으면서 마이너스 어, 하락률을 보이면서 2위 자리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는 대부분이 마이너스 5% 미만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건 뭐 하락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 시장의 흐름이 현재는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엔진코인 현재 엔진코인이 상승 후 조정 받고 있는데요. 지지 잘 받았다고 하면은 역시 다음 움직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부분 어, 좀, 캐널 차트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BAT. BAT 코인 역시, 네. 현재, 현재 7일 유약 차트로 보자면 반등세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 지지받고 반등세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4시간 동안 거래량 12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마지막 브리핑에 이어서, 어, 약 12종목 거래량 12종목에 보면은 원래 여기에 제트캐시가 있었죠. 제트캐시 제인의 대신에 대시코인 대시가 거래량 12종목으로 들어선 모습 보이고 있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크게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암호화폐시장 전체 시장의 시총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브리핑이었던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 암호화폐시장 전체 시총은 약 2.9%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로 치면 은약 5.6조원 5조 6천억 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종료별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 시장 점유율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현재 비트코인 보시면은 예 점유율 증, 점유율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약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어 반면에 알트코인 기타 알트코인의 어 점유율은 감소 추세가 점점 완화되는. 감수하고 있다가 감소 감수 투자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초록색 부분인데요, 역시 소폭 아주 살짝 미세하게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 시장의 시총이 유입되면서 시총은 대부분 기타 알트코인들 또는 비트코인 캐시로 흘러갈 것이다,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좀 해석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투자 시장 현황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 대산 대표인 증시 중에서 해외 S&P 500 인덱스 1시간봉 차트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일 브리핑에서 이번주에 2,906선 도달할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현재 도달하고 저항 중에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 지지 받고 올라가고 여기서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예상했었는데 이미 한번 2,885선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된 이후에 다시 돌파한 이런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 어, 2906선에서는 저항을 받았지만 강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래서그 아주 단, 작은 단기봉으로 좀 보면은 이러한 주요 저항선을 두고 저점을 높이는 어, 상승형 삼각형 패턴을 어,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목표치로 하면 아주 작은 목표치이기 때문에 뭐 목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2940선까지 도달하는 은 도달을 하는 목표치는 아니지만 그 진행 과정 중에 일부의 패턴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늦으면은 빠르면은 이번 주. 그래서 늦으면은 어 다음 주에 목표값인 2940선, 2936선까지 이런 식으로 도달을 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내 코스피 1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목표값 2277선 도달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에 단기 저항선이 2242선인데 도달 어, 돌 돌파하고 지지 테스트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지지를 성공할 것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234선까지도 어, 지지 테스트를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으나 어, 지지할 확률이 높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코스피 인덱스 차트도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어, 목표에서는 2270선, 77선까지 도달할 것으로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자산대표 골드 금이죠 1.1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1290선 아마 이쯤일 거예요 1290선 지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탈한 상황이죠 이탈해서 저는 하방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지 실패가 유력해 보인다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요 1281선 또는 1276선까지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76선을 이탈한다고 하면은 역시 이렇게 진행되던 하락 채널의 하단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고, 보고 있고요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258, 1258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실버, 은이죠. 실버 112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 지난 금일 요 브리핑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어, 일단은 14.9달러 지지를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은봉이 좀 나오고 있죠. 역시 지지 실패할 것인지 지지 성공할 것인지 좀 여부를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랑 관장이 비슷하게 매수를 했다면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14.9달러 이탈 또는 이런 하락세계 패턴을 보고 하락세계 패턴 하반, 하단을 이탈하면 어 손절한다는 그런 어 매매 근거와 원칙을 두고 매수를 하기에는 아주 어 리스크가 있지만 매력적인 매수자리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국가통화별 거래량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화가 어, 다시 1위자를 찾아 했죠. 지난 금요일 브리핑에서는 달러가 비트코인 거래량 1위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 달러보다 약 10% 정도 많은 비트코인 거래량을 보이면서 어, 엔화, 다음 달러, 브라질의 헤알 순으로 1, 2, 3위 순위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 뒤로 한국의 원화와 유로가 어, 비트코인 거래량을 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어, 코인을 스 통계. 화면이 계속 움직이네요. 화면 좀 맞춰놓고 다시 진행할게요. 네. 다음, 코인을 스 통계, 어, 거래소별 거래량 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을 스 통계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는 현재 비트플레이어, 네, OK 익스테인지, 네, 비트맥스, 이렇게 3개 3개 거래소가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자, 코인마켓 통계, 어, 거래수별 거래량 순위로 보면은, 이제 상위 3개 거래소는 비트막스, 에프코인, 비트맥스 순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마켓 통계 중에서, 어, 자전거래와 마진거래를 제외한, 어, 수정된 통계자료를 보면은 거래량 순위는 오케이스체인지, 히피티시, 디지파이넥스가 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언제부턴가 바이낸스가 조금 거래량에서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래가 아니라고 보면은 실거래량을 볼수 있겠는데, 이세 거래소의 주요 어, 거래 종목이 어떤 건지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비트코인 1일봉 기술 분석 지표 요약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실레이터 지표는 여전히 좀 중립적인 모습 중에서도 어, 하방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동평균 지표는 현재 17개 지표 중에 16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역시 강한 상방의 흐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총 28개 지표 중에 17개 지표가 상방의 흐름을 예고하면서 상방의 흐름을 조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비트코인 1일봉 기술분석 지표 요약 현황 모습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7일간 최근 7일간 거래 매물대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00선, 주요 지지선, 거래 매물대 기준 주요 지지선, 지지선이었던 5200선을 이탈하면서, 어, 살짝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5000선, 5000선 거래 매물대를 살짝 이탈했었으나 지지를 잘 받고 반등을 현재 진행 중인 그런 모습으로 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매물대가 얇았던 4800선까지는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 안한 것을 좀 다행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지지선을 어, 5000선 5000달러선으로 5천 보고 주요 저항선을 5200달러선으로 보고 어, 이 안에서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는 어, 비트코인 거래 매물대 어, 그래프입니다 자, 다음은 아, 간단한 비트코인 시황 차트 시황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어, 일목기념표 관점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자, 4시간봉 차트에서 구름대 상단 이탈한 이후에 뭐 하방으로 잠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으나 뭐 그렇게 큰 변동 없, 없이 약간 박스권 안에서 행보의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주말동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늘 새벽이죠. 이 전환선의 지지를 잘봤다가 전환선 위로 돌파하면서 5140선 주유 어, 과거 주요 지지선이었죠. 과거 지지선이었던 5140선을 어, 돌파하면서 현재 5,100 입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그렇게 나쁘지 않, 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어, 제가 지난주에 이 구름대 하단과 그리고 뭐 피보나치 비율이나 여러,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4,700선을 주요 지지선, 혹은 마지선으로, 마지노선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어, 4월 15일, 약 4월 15일까지는 구름대 이 근거를 통해서 4,700선을 이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4,800 주요 지지선인 4835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은 모습이고 또 다행히 이 구름대 하단이 급격하게 올라서면서 구름대 하단이 여기까지 지지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올라서면서 지지역할이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지지선이 높아졌는데 가격이 뭐 이런식으로 구름대 하단을 통과하거나 아래로 내려온게 아니고 일단 구름대 하단을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으로 일목균형표 어, 움직 일목균형표 해석으로는 아주 이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 1 0 0사입선 이탈한 이후에 큰 변동 없었고 다시 5 1 0 0사입선을 다시 어, 재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는 지지의 역할이 매우 강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지지를 실패하고 가격이 5 1 0 0사입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은 어, 굉장히 큰폭의 4,700선에서 4,800선까지 어, 강하게 하방의 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5100선을 주요 지지선으로 두고 과거 전 고점이었던 5426선을 주요 저항선으로 이 사이의 움직임을 이번 주 동안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추세선 관점의 11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과거 형성됐던 상승 추세선 지지받았고요. 이 사이에서 움직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하면은 역시 상승형 상승의 패턴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이 패턴 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어, 패턴 관점의 1.1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패턴 하 이러, 이러한 모습에 자, 어, 하락 쐐기 패턴 과거에도 하락 쐐기 패턴으로 비트코인이 5,400달러 정도까지 어, 목표점을 찍은 적이 있었죠 요번에는 그때보다는 쐐기 어,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목표치를 계산을 해보면 은 이런 식으로 약 6,320달러까지 어, 목표 하락세의 패턴의 목표값이 어,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패턴이 진행이 되고 목표가까지 가격이 도달한다고 하면은 어, 완벽한 추세 전환으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추세 이 하락세기에 상단 저항 받고 일시적으로 내려와서 어, 이 정도 가격선이 약 4,800에서 700선 사이일 것 같아요. 여기서 지지 받고 올라가 준다면. 네, 기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무조건 어, 내려온다고 무조건 뭐 불안해할 게 아니라 이세기 패턴의 하단을 지지받는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어, 일단 주봉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좀 캔들 차트, 캔들, 차, 캔들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캔들 패턴이 아주 다양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이브닝스타와 모닝스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이브닝스타 패턴에도 나온 상황입니다. 장대양봉의 긴 캔들 다음에 이러한 도지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캔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과거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어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과 즉 매도와 매수의 힘계루기가 비튼 상황이라면 그 다음 캔들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러한 어 캔들, 캔들 패턴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 의하면 은 이번 주 캔들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음봉이 나오더라도 역시 어, 이 중기 2평선이죠 30주, 30주간의 2평선에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직 2평선 관점의 하락 추세는 죽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어, 나빠할 게 아니라 이 30주간의 2평선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 확인할 필요 있겠고요. 역시 아까 그 하락세기 패턴 하락세기, 하락세기 패턴을 진행하자고 하자, 하자면 역시 가격은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4500선 4580선까지 여, 어, 여기는 보고 있지만은 하락세기 패턴을 위해서라면은 역시 어, 약 4750선 적어도 4750선 에서는 지지를 받아 줘야 될것 같고 어, 뭐 일시적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곧바로 돌아 돌아온다고 하면은 어, 일시적 이탈로 보고 세의 패턴 진행된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4580선까지 내려왔다가 뭐리리 남기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세게 패턴 진행되고 이동평균선 관점에서 어 중기평 지지 받았고 나쁘지 않은 조정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는 어 캔들이 음봉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웬만하면 은 매매를 조금 자제하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시 리목균형표 관점의 4시간 봉 차트로 어좀 주식을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5 1 0선의 지지 여부 그리고 이 지지를 받고 움직인다고 하면은 5,426선의 저항 돌파 여부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4,700선의 지지 여부 이세 가지 관점을 어, 모니터링하면서 어, 차트에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가 바로 어,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주봉,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자고 하면은 5 1 0선을 이탈할 확률이 높겠죠. 일단은 이블링스터 패턴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약 4835선이나 4700선에서 지지를 받아 준다고 하면은 역시 어 아까 패턴 차트에서 패턴 관점으로 봤던 하락 속의 패턴이 진행된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 하방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불안해하거나 우울하지 마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주요 지지선의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받고 예상하고 있는 패턴대로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그렇게 된다면 내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짜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그 거를 대응 전략을 짜두기 위해서 저희가 차트 분석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 대표 암호화폐 브리핑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긴약 20분 정도의 영상 브리핑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GD대표의 암호화폐 브리핑 주,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알람설정을 해두시면 이러한 브리핑이 어, 진행이 되고 업로드가 되면 알람이 가니까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차트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해두시고 어, 그러한 서비스 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은 월요일 어, 활기차고 어, 즐겁게 보내시, 보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